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 t v 입니다 태국 주요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이제 태국 최대 명절 송크란이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4월에 송크란 기간 앞두고 태국 정부에서 물 뿌리기 등 신체 접촉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중국 대사관에서 중국산 백신 접종자에게는 비자를 발급해준다고 발표가 나섰습니다. 태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실 분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타이 에어아시아에서는 국내선 10km까지 수화물이 무료로 제공되는 패키지 패스 패키지를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연기되었던 태국 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태국 총리가 태국 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호 접종자가 되었습니다. 태국인들을 한국 내 불법 취업을 앞서 내온 인터폴 적색수배의 태국인 브로커가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소에 검거되었습니다. 태국 정부에서 외국인 여행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난 10월부터 발행하 시작한 특별관광비자가 오는 7월 3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객들에게는 연장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태국 동해안의 아름다운 휴양지 코사무에서도 이 외국인 여행객의 무격리 검역 수용 모델인 샌드박스 모델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송크란 행사가 예정대로 거행은되지만 물뿌리기, 분바르기, 거품파티 등 행위는 금지됩니다. 태국 문화부장관 이티폰씨는 2021년 4월 중순에 송크란에는 물뿌리기나 분바르기, 거품파티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021년 태국의 전통 명절인 송크란에는 물총 등으로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닌 손바닥에 물을 붓거나 불상에 물을 붓고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등의 태국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새로운 개념의 송그란을 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티폰 장관은 우리는 서로 물을 뿌리거나 콘서트 개최 등을 삼가하고 몸의 분발르기나 거품 파티 등 서로 밀접하게 신체적 접촉 행동을 하지 않도록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는 여전히 질병통제조치를 따를 필요가 있는 바 카오사 로드는 송크란 축제를 위해 교통통제는 실시되지만 물뿌리나 거품파티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2020년 태국 송크란은 출입 제한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으로 인해 이벤트 행사 개최도 중지되었고 감염 확대 우려 때문에 지역 간 이동도 자제하는 등 송크란 명절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파타야에서도 올해에는 송크란 행사인 왈라이 파타야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송타야 파타야 시장은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송크란 이벤트 행사를 파타야시가 실시하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4월 19일에 원 라인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전통 송크란 축제 기간은 4월 13일부터 15일 사이지만 이 북부와 중부, 남부 등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진행이 되며 파타야는 매년 4월 19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로 이날 대형 이벤트가 열리게 됩니다. 파타야에서는 매년 송크란 기간에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대규모로 송크란 행사가 벌어져 막대한 관광 수입이 발생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의 발길이 끊기고 정부에서도 행사 중지를 명령해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송크란 이벤트에 대해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에서는 감염 방지를 위해 태국의 전통적인 물뿌리기 의식만 실시해야지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물을 뿌리는 행위나 사람들이 밀집하여 축제를 즐기는 등의 행위는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조치가 전부에 내려진 상황이라 예전과 같은 축제는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3월 19일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의 회의에서 협의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방콕에서는 최근 방패시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돼 송크란 전통행사는 인정하지만 물뿌리 기득이 금지되어 파타야 왈라이 행사가 어떠한 규모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 코리아시아 TV에서는 지난 3월 8일 방송에서 브라요 찬호차 태국 총리가 올해 4월에는 송크랑 명절과 행사를 그대로 진행했다고 예고하였다는 내용을 다룬 바 있습니다. 현재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태국 정부에서 발표된 송크랑 허용 방침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는 중국이 자국 입국 규제 완화를 준비 중이며 중국산 백신을 접종한 일부 국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비자를 발급해준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태국에는 중국산 15백 백신 20만 회분이 도착해 지난 2월 18일 아누틴 보건부 장관이 1호 접종을 받은 후 전국 의료 종사자등에게 우선적으로 접종이 개시되었습니다 아직 중국산 백신 접종이 승인되지 않은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은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신청도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으면 사업가와 그 가족이 여행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일부를 생략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태국과 일본 외에도 필리핀,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도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비자 신청시 우대해주는 조건을 내걸어 세계 각국의 자국에서 생산된 코로나 백신 보급을 도모한 것이 목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연 안전성이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중국산 백신을 맞고 비자를 신청할 사람들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태국의 유명 저가 항공사 타이에어아시아는 국내선 수하물에 대해 10kg까지 무료 제공하는 빼기지 패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1599바트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판매기간은 2021년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니다. 해당 패키지를 이용한 탑승 가능 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이고요 에어 아시아가 운항하는 태국 국내선 모든 노선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용 횟수에 제한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이 에어 아시아 국내선 수하물 요금은 1 5 k g 까지로 360바트 였습니다. 오는 4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태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실 계획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태국에서 1차로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1만 7 6 0 0 회분이며 해당 백신의 접종은 지난 3월 12일부터 예정하고 있었지만 안전상 우려로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에서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60대 여성으로부터 혈전이 발생했다는 의심신고가 있었고 혈액 응고가 발생해 사망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접종을 중단 또는 연기하는 국가가 속출하고 있는 바 이에 태국 정부는 접종 일자를 미루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후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의약품청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 고심 끝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백신 접종 개시에 맞추어 당초 예정하고 있던 태국 총리와 정부 강료들의 접종도 실시되었습니다. 뿌라요 찬호차 태국 총리와 15명의 강료들이 지난 화요일 3월 16일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의 직전에 정부종합청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오전 8시 44분부터 실시된 접종에서 프라야 총리는 태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받는 1호 접종자로 나서 태국 국민들에게 이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쌓았으며 보건부와 성원해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백신 접종 모습은 페이스북 타이고 스포스맨에서 생방송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프라엘 총리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은 없었고 모두 정상적이다. 그러니 국민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안정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초 중국산 신호백 백신을 접종받을 예정이었지만 이 백신 적용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59세였던 것으로 올해 만 66세인 프라엘 총리는 신호백 접종을 포기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것입니다. 태국인 수십 명을 한국내 농장과 모텔 등 불법 취업을 알선함혐의 30대 태국인 브로커가 한국 출입국 당국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3월 18일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 그리고 외국인청은 태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7년 1월 한국으로 몰래 들어와 체류하면서 같은 처지에 태국인 50여명을 전국 각지의 농장과 모텔 등지에 불법 취업을 알선해온 태국인 A씨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태국인 A씨는 불법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들에게 대가금으로 25만원에서 30만원씩을 받았으며 그중 일부를 불법 취업 장소를 제공한 국내 브로커 김 모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18년 초부터 SNS에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광고를 해 태국인들을 모집한 뒤 이들을 한국 내 숙박업서나 농장 등에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수료를 받을 때까지 입국 태국인들의 여권과 신분증을 강제로 빼앗아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수수료로 받은 액수는 총 2,500만원 상당입니다. A씨는 태국에서 공문설위조에 자동차 대출 관련 자금 600만 바트를 착복해 한국으로 도주한 후 그동안 다른 태국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태국인 브로커는 2019년 1월경 사기 등의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사로 등재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은 A씨의 소개로 태국인들을 고용한 업주들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취업한 태국인들을 강제 퇴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태국 정부가 작년 10월부터 발급한 특별관광비자에 대해 오는 7월 3일 이후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태국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특별관광비자를 발급하고 있었는데요. 7월 3일 이후부터는 이 비자로 입국할 경우 1차로 제공되는 90일은 체류가 가능하지만 연장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특별 관광비자를 취득하면 일단 90일간 체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체류를 원할 경우 입국 후두번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해 최대 270일까지 체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자는 당초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 조치로 실시되었던 것이라 예정대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결국 7월 3일 이후 입국자의 체류기간은 최대 90일까지만 가능해지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태국 정부는 3단계 국가개방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종단계인 3단계는 10월 1일 이후부터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대해 격리없이 입국을 시킨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국 동해안의 아름다운 휴양지로 손꼽히는 코사무이가 무검역 계획으로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의 관광재개를 가속화하는 샌드박스 모델을 준비합니다. 샌드박스 모델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지난 방송에서 푸켓이 해당 모델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오는 7월부터 수용할 준비를 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코사무이는 10월 1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방문객을 위한 무검역 여행을 구현한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샌드박스 모델 계획은 여행자가 코사무이는 물론 코타워와 코팡우도 모두 경리 검역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방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코사무이 관광협회의 라차폰 풀사와디 회장은 섬의 경제와 인프라는 해외발 관광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으며 이곳의 기업들은 지난 1년 동안 외국인 방문객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방문객을 위해 경쟁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해야 합니다. 코사무이는 전세계적으로 검역이 필요 없는 목적지가 많기 때문에 관광객 수요를 확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사무의 무검역 재개 계획 샌드박스 모델은 예방접종을 받은 여행자에 대한 격리 규칙을 폐지하고 집단 면역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주민을 접종하려는 태국 남서부의 유명 휴양지 푸켓이 제안한 계획과 유사합니다. 푸켓과 마찬가지로 코사무이 역시 섬의 자체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어 다른 지역과 격리된 안전한 거품과 같은 구역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라차폰 관광협회장은 코사무에 이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받은 여행자들은 인근의 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으로 유명한 섬인 코타오와 풀문파티로 유명한 섬 코팡안으로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코사무이는 섬의 공항이 있기 때문에 수라타인주에서 외국인 입국 절차를 테스트하는 첫 번째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의 섬들 코팡안과 코타오는 페리환승을 통해 도달할 수 있으며 자체 입국 기준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라차폰씨는 코사무이 지역의 최고 책임자가 코사무이 지역사회는 무검며 관광객에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코사무이는 4분기에 태국 전역의 해외발 관광객들에게 개방되기 전에 관광 재개 과정을 과속화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인 관광 샌드박스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사무이 섬 지역의 집단 명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무이에서 약3 0만개 백신이 투여되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코사무르 비행하기 전에 봉인된 방콕공항의 터미널에서 국제상업용 항공편이 경유하도록 허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차폰씨는 항공기 유형이 7 0석의 ATR-72-600이 될수 있으며 방콕에서 검역과정을 거치지 않고 관광객이 섬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만 비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코사무이 관광업회는 이미 섬내 관광 재개 계획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태국 관광체육부 및 태국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와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태국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이전에 국내 총생산의 약 5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관광 산업의 부흥에 의해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를 성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무이 지역 관광업계는 빠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의무 격리를 해제하여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의 예방접종 방문객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현지의 관광 관련 기업들은 검역 요건이 존재하는 한 외국인 관광객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심각하게 우려하는 반응입니다. 한편 태국 내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사무이, 코빵안, 코따오 등 태국 남부 동해안 세계 섬의 사업자들은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방콕에서 원더 아일랜드 사무이, 팡안 따오란 프로모션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들은 5천 건 이상의 호텔 예약을 포함해 약 2천만 바트에 달하는 패키지 판매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해집니다. 라차폰 협회장은 이번 판촉 행사와 곧 다가올 송크란 연휴로 인해 사무이 섬으로 의 여행이 늘어나고 사무이 지역 호텔의 4월 평균 객실 점유율이 현재의 10%에서 60 내지 7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타오 관광협회 부회장 워라퐁웡수아은 정부가 모든 섬 목적지로 가는 페리완승에 대해 50% 보조금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춘포이나코사무이에서코타오까지 왕복하는 페리 패키지가 1인당 약 1300바트선이며 이 보조금이 지원되면 태국인들이 남부 동해안의 섬들에서 휴가를 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코리린아시아 t v 에서 준비한 태국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 주간 태국 및 한국 언론사들이 보도한 소식들 중 크게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을 몇 가지 선정하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푸켓에 이어 코사무이도 백신 접종 외국인에 대한 격리 검역을 면제하는 플랜을 도입할 것이라 합니다. 푸켓과 코사무이 두곳다 태국 남부의 아름다운 섬 휴양지로 손꼽히는 곳들이고 코로나19 이전까지는 한국에서도 단골 허니문 여행지로 인기가 높았던 곳들이죠. 이들이 샌드박스 모델이라는 무격리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두곳 모두 해외발 관광객 없이는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며 거의 붕괴 일보 직전에는 관광업을 필사적으로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섬의 특성상 감염 발생 등의 유사시에 비교적 쉽게 대처를 할수 있으며 섬 자체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입국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이점 또한 이들이 장점으로 부각되는 요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해당 지역에서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느냐 또한 관건입니다. 그동안 안전성 문제로 인해 연기가 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태국에서 접종이 시작되었는데요. 혈액 응고 고열 등 부작용으로 인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백신 문제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7월 또는 10월경 푸켓과 코사무에가 계획한 샌드박스 모델을 통해 국지적인 지역이 남아 경리 없는 태국 방문이 가능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코리아시아 t v 에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